이진욱의 비하인드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뭐 먹으러 가죠? 소개국수자 가시죠! <놔람> <놔람> <놔람> <다시> <놔람> <다리> <놔람> 하나 둘.. 다시 <놔람> 나아 <셋>. 아, <놔람> <놔람> 힘들었다 오늘날 아, 아. 이거 옛날 TV 그걸로 편집 꼭 <놔람> 해줘라 <놔람>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빠 너무 처음처럼 달해주고 바꿔 이거 한번 이렇게 나오거든요? 그래서 그냥 우리 약간 여, 어디 일하는 웨이트리스랑 웨이터 <웃음> <웃음> 같은데? 아 어, 그러네. 짠! 그래! 맛있는데? 데이게 원래 이렇게 두개나와 아이고 이뻐서 두개좋 하면 얼굴보다 마음 <웃음> 마음이 진짜 예뻐요 <웃음> 나죠? <웃음> <웃음> 얘기했었지 뭐라 했어 이거 당무찜 어거 그 집어다가 요거 따듯시라고네 네. 네, 네. 맛있게 드세요 네 당무찜 <웃음> 네 얘는 메밀지짐 아나 메밀 너무 좋아해 음음 음. 음. 재미없죠? 진짜 웃긴데 원래 아 진짜 웃긴데 이거 <웃음> 원래 웃기다고요? 진짜 웃긴데 웃겨봐요 지금 이거 진짜 웃기도될것 <웃음> 아, 진짜? <웃음> 어, 진짜 재밌는데 <웃음> 사이가 좋아요 재밌어. 네, 재밌어. 네, 추억을 남겨. 네. 네. 아니 우리 둘이 이게 또 같이 뭐 따로. 아, 그래서요. 아, 네. 추억을 남겨드리려고 결혼해요? 네, 결혼해요. 어때요? 네. 다음 달. 그래서 찍는 거예요. <웃음> 아니 그런 아닌 것 같은데. 왜요? 왜요? 결혼 안 하는 게 됐어요. 아니 결혼 안는게 아니라 그다음 달은 아닌 거. <웃음> 어떤 와트 인상이 해될것 같아요? 형이 거들어줄 것 같아. 여자를? 응. 아, 음, 그러면 가정. 요어른 해도 돼, 저 해도 돼 괜찮죠, 저. 상할것 같아. 아기. 음. 맞아요, 맞아요. 학교가 음. 가정적인, 것 가정적인 것 같아. 저는요? 잘못게 생겼잖아요. 결혼해야 음, 돼요, 이모님? 새 치매? 깎아주실 것 같아. 깎아주실 것 같아요? 아, 정확히 보셨어요. <웃음> 제가 고생이 많아요. <웃음> 진짜 웃게 될것 <되죠>. 같아요. <웃음> 진짜? 저 그렇게 보여 예뻐서 그냥 제가 참고 살아요. <웃음> <저는> <웃음> 참고, 참고, 예쁨, 참고, 예쁨, 참고, 참 예쁘면 됐죠, 뭐. 그, 그, 그건 감수해야지. 네. 음. 음. 이제 얘기를 해줘, 뭐 그렇다는 거지. 뭐 까다 싶던 게 아니야. 저 그렇게까지는 <웃음> 아닌데. 아무튼. 네, 감사합니다. 아무튼 잘 <웃음> 어울린다는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비에잇 <웃음> 팀! 나이스! 비에잇! 나이스! 결혼하고 와요. 내가 서비스로 대고 딱 해주면 되니지 아, 어른들이 인정하는 오빠가 더이득 이렇게 못 떠나는 거야. 누 봐봐. 누나 오빠자 잠깐 누나서 그렇게 해요. 뭐마 봐봐, 봐봐, 아셨어, 아셨어. 아셨어. 아, 아셨어. 아, 아, 사인 좀하마 <웃음> 우리 손주 갖다 주게. 이모님 웃기려고 장난친 거예요? 아, 이렇게 만게되어서 아. 영광입니다. <웃음> 어디서 보셨어요? 근데 뭐? 무슨 드라마에서 봤는데 <웃음> 뭐야? <못> <웃음> 음 맛있죠? 끝에 숨쉬고 음 그죠? 음? 그럼 양이 작아 음 작게. 어느 순간 보면 옆에 막한 20개, 30개 막쌓여 껍질만 음. 태그 태그 태그 예치 나이. 안녕.